아냐 오케이 약 망했는데? 해결할까? 실패 <웃음> 실패라니까 때렸어 에라잇 <웃음> 야안된야 그럼 우리 망한다 나구석에있을래 에라잇 <웃음> 다섯 오케이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한 개가 그걸로 된거 같거든 새로 다시 내가 다시 해볼까 어또 하나 뭐가 나오면 뭐가 안 나오고 그런 건 없지. 이게 규칙이 있는데, 나는, 하나를, 한, 하나 빼고는 다 올릴 수 있어. 어, 어 올렸다. 성공. 나이스. 총알, 아니, 넘어넘어 아니, 덮고 와봐. 총알, 니만 가봐. 그리고 DP. 어, 나왔다. 어, 더 코드 맨 처음 부분 나왔다. 원. 원시어 어, 드디어 원 왔네 야, 야 이거 다 열려있네 나왔다. 어. 원은 없잖아. 전에 깼습니까 열려, 열려졌어 아 원도 재밌었거든 쉽지만 아저 끝이 열려있아 이거 포탈 패러디인 거 같은데 여기 나무 자랐어 다깬거 어? 아이가 우리 아 이거 뭐야 아까 엔드가 있었거든 엔드 들어오니까 이렇게 돼아그 엔드 그거 치겠네. 뭐지? 1탄 엔딩 장소였거든 거기가 근데 뭐다? 1탄 엔딩 장소 오니까 바로 패턴이 생겨버렸다 어나 이상한데 TP 됐다 TP 좀 할게 이거 안 넘어가진다 난 바른 곳으로 위로. 왔다니 이거 위로 위, 위로 위 올라가면 돼? 근데 점프가 안된다 발판 어, 야내려가봐 시간을... 어. 다시 밟고 네가 점프해서 올라가 봐 나와봐봐 아, 효과 끝났다 아, 야 물약을 안주는데 디피하자. 자나깨나 낭떨어지 조심. 아, 지방. 어, 여기 거기인데. 더코드 원 여섯 번째 퍼즐 맵인데. 날씨 퍼즐 그거네 이거. 응, 음, 시간 퍼즐인데 시간이 곧. 대놓고 떨어져볼까? 아! 아 대놓고 떨어지는 것도 답일 수. 응, 어, 떨어지니까. 그리고 돌아. 야, 돌아 떨어지니까 터오 나왔다는. 안녕 그렇네 도코모나. 와도코도 원맵도 나오구나 이렇게 여기, 여기 와봐 또먼 퍼즐이 있는데 뭐지 이거는 저항? 이게 어디 있어 아 저기 있네 아 이거 그냥 이거 밟으면 효과 주제 저항효과밖에 안준아 이제 어렵겠다 아 여기도 있네 하나하나 보면서 무슨 효과인지 봐. 아야 여기도 아, 있다 팔. 이거 불 켜져 있는 거 있잖아 효과 생긴다 말판에 점프 강화 그래서 내가 여기 올라가 볼게 나 여기 올라왔거든 야, 민규, 니가 거기 올라가 봐. 어, 덕구 니가 거기 올라가 봐. 내가 저, 절... 발판이 문제로. 대로... 근데, 발판 작동 안 한다. 이거 맞지, 맞지. 뭘 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 잠깐만, 야, 민규, 내가. 발판 와봐. 누르니까 바뀌었다. 응. 뒤에, 뒤에 전등이 바뀐다. 다시 밟아 봐봐. 얘가 바뀌었거든. 어, 얘가 바뀌었다. 왔어. 내가 밟으면 뭐뭐 어, 뭐 밖에 어아이씨발떨어질뻔 니가 음, 밟으면은놀랐다 어..저 긴게 생기네 어디?아..오케이 긴거에서 밟으면..가운데 아오케이 뚫었다이제 가자 아야야 맞겠다 나 사망갈뻔했다 아... 어 <웃음> 게임 게임 조준 잘하고 난 실패. 깜짝이야. 난왜 쉬... W를 왜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위에 잘 보고 어? 딱. 아 아니. 오케이 그래도... 나 성공. 나 자꾸 실패한다. 아, 나나나 나, 발판 밟았다 위에. 다리. 아 아니야. 뭐뭐 뭐 생겼어? 아 아니야. 몰라. 뭐 그냥 머리 콩만 했다. 아, <웃음> 나가보. 아 아니. 어떤 길로 뭐, 나... 다시 나가보면? 어? 어? 요거 켜봐 다시 거기 여긴 뭐 꺼졌어 내 다시 한 번만 켜줄 수 있나? 혹시 이게 켜질 것 같은데 요거 세 번째로 높은 거아두 번째로 높은 거 왜? 꺼졌어 어 응, 이쪽 응. 여기를 밟아야 된다 밟아봐봐 가운데 걸킬라면 어 아, 역시나 아 이거 콩을 위에 가봤자 발판에 머리콩 밖에 안왔 그, 아니 그.. 걸콩 했는데 에임 뭐.. 뭐가 바뀌는지 한번 봐야지 아니 그.. 그 조준 좀 잘하지 고아 그. 자꾸 이상한데 누르고 있다 미안 응, 어, 밟았어 어 머리콩 하지 그러면 뭐가 생겼는지 한번 보자 아. 뭐 달라진 게 없는데 어? 뭐야 저걸 눌렀을때 어? 뭐야? 아 요.. 요 요기 올라가 보자 야 잠깐만 야 새거 생겼어 잠깐만 요기 잠깐만 생겼다. 파인 파인 새거 응. 민규, 나 여기 올라왔 민규 여기 생겼다 내 있는데 어. 나 여기 올라왔다 그것하고 어 거기 맞.. 덕구가 맞다 난 실패다 잘안 올라와진다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아 이거다. 오케이. 그럼 여기로 실패. 오면 할게 없잖아. 또 발판을 밟으러 가야 돼. 그럼. 여기 이렇게 할수 있나? 발판이야. 발판. 옆에 이거 뚫어. 어. 거기 아직 점프 강화가 안된거 같네. 뭐가 달라지지? 이걸 누르면? 여기서 반대편도 갈수 있다. 어. 이거 밟았는데, 이거... 혹시, 뭐, 바뀌었나? 바이... 아까 니네 어떤 게 꺼졌거든? 여 음... 여긴, 안 켜졌다. 어, 다른 게 없... 아, 야, 야, 켜졌다, 켜졌다. 덮고 가, 덮고 가. 줄였었는데. 충안이 밟아 봐봐. 니인 것 같다. 근데 이게 켜지면 어디로 날아가야 돼? 위로 쭉 가봐. 니네 뒤편에도 정차. 하나 있고, 니네 뒤편에 있는 저기가 는것 같다. 잠깐만. 다시 밟아 볼게. 또 생겼고, 아, 오케이. 아, 야. It's very, very u 어, 덕후 어, 생겼고. 깜짝이야. Yes. yes. 여기였어. 네. 통로다, 여기. 오케이. Okay. TP. <웃음> 이거 혼자서 처해야 하는 인간들 지금 무엇인가? 아니, 오히려 혼자 하는 게 편하지, 이쪽으로. 음. 이거 떨어지는, 떨어지는 것 같다. 내 목숨을 아이유해 뭐야 한 아유. 바퀴 도니까 구멍 사라졌는데? 응 무한의 고리 속에 갇혔던데 야. 사망 나 죽었다가 깨니까 여기 돌아왔다 다시 1번 왔어 어? 그리고 죽어 엔드 어 야야 야. 누가 죽지 법했다 여기다 종이 먹었다 종이. 응 W Let's very steady u t 어? 잠깐만 end? 설마 아니 W인데 여기 길도 있다 와 나침반이다 야 종이 어, 나침반 지도만 종이 들어 종이 나침반 종이 너, 나, 나침반 나, 나 줘봐 나 줘봐 내나 종이 몇 개인데 어, 종이 몇개 있어 종이.. 종이 먹어 봐야 한다 우리 나두장 종이, 나 종이 먹고 올게 여섯 장만 더 나, 어. 이게 지금 우리 여기 걸어가는 이 길이 글자 같이 생겼잖아. 뭐가 나올 어. 것 같은데. 결론이. S. 아, 이거, 그거 같이 생겼다. 아, W. 응. 어. W 같이 생겼다. W, T. 아니면 M일 수도 있고. 충환이. 응? 글자에 대해서 알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다. W, T, F다. 으 일단 지도는 만들자. <웃음> What the fuck. <웃음> <웃음> <웃음> 왜 그거? 감탄사다. 아 알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 <웃음> 일단 다시 가서 지도는 한번 만들어 보자. 저짱 아. 글자는 뭔지 궁금한데. 어저 금블록 붙어 있네 작은. 엔드 아이 설마 엔드 아이가 저거. 나도 지도 만들어 보자. 어, w W F T 고 T F F 다이가 아, 이거 인가 저거? 뭔, 뭔지는 봐야지. 이 e 아니면 F다. 지도 만들고, 여기서 어, 한 번. 내가 먹었다. 어, 왓더빵 맞다. 어, 맞다. 어, 그리고 B118. 1번 32118. 저기, 돌아가가지고. 종이, 종이, 종이, 종이에다가 덮어 씌어야 한다. 응. 역시나, 덮고. 내 생각대로 왓더빵이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리고 저기다, 어. 비밀번호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문이 열린다. 32118아뭔 음. 글자인가 했더니 숫자 응. 음. 도코드1도 약간 섞여 있구나 여기 그리고 종이 리고 아, <웃음> PK한다 야이좀 죽이자 같이 3 2 1 1 8에서여기 넣어봐봐 비밀번호를 넣으면 어 oh, 예스 yes. 뭐, 길이가 길이 바뀌었다 그렇지 아 이거 돌라가는데 아아 타임머신이다 네 뭐란 모르겠구나. 말이 너무 빨라서 뭐란지 어, 못 알아듣겠지만 어 천천히 읽어봅시다. 와! 어! What the fuck? What the fuck? 하고 깨는 것 같은데? 어 이상한 데 떨어져. 어 여기 어, 어 시작점인데? 응? 어? 끝난 것 같은데. 깨다. 그 아이템 초기화 당했다. Every beginning is the end. 땡스 볼 플레이 유 o 어썸 이제 게임목이 예. 게임을... 알아 깬거 맞다 이거 이거 참고로 the... 3도 할래 다음번에? 야 근데 약간 그런게 내가 왓터폭을 미리 봐버렸다 왓터폭 <웃음> 저게 하이라이트였던거 같은데 아 근데 어. 아 근데 이 사람은 엔딩 맨날 그렇게 한다 응. TP 해봐 게임목 키고 그리고 맵 나, 감상하자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 맵 감상하자 이 창고, 뭔가 했더니 철문이었어. 아, 창고, 3도 할래, 이거. 3은 진짜 어렵디. 다음날 하자. 어. 할래? 나 지금 11시 까지 돼가지고. 그래? 그럼 딱 끄자. 3도 해볼래? 그럴까? 어, 나 2는. 이는... 어, 철문, 몇 칸까지 나 체크 예. 중이거든? 356칸 다돼 있는 거. 어디? 아니, 스폰에 음. 철문으로 막혀있거든 와 256칸 다 해놨네 이사이코 진짜 철문이 막혀있다고?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봐봐 철문으로 막혀있잖아 어. 철문이거든 마운블럭이어쭉탁 올라가봐봐 256까지 겁나간다 와트 끝까지 올라가네? Uh -huh. 건물 한 개까지 계속 올라간다 음. 철문이 어디있어? 아 일로와봐 아니 tp가 안된다 tp하면 이상한데 로 와. 아 어, 이제 안이상하다 여기 투명블락있다 이게 철문이거든? 응아 어. 철문 철문이다 우클릭한 그 마우스 중간클릭하면 철문 돼. 아 이때 그게 없었구나 응어 음, 배리어가 없었구나 배리어가 없어가지고 이게 마크 고인물이지 와얘 창고로 하면은 음. 상, 상자로 하면, 맨 끝에 상자 한두 개가 보아가지고 응. 잘 냈었는데, 와, 철문. 우리 참고로, 도코드원에이스이크못겠다 어. 글자 다섯 개 찾아야 되는데, 한 개를 못 찾아서. 까비. 응. 3 할래? 3은 더 어려운, 3은 진짜 어려운데. 다음주에 그럼 3을 하자. 야. 3, 진짜. 일단, 이걸 부수고 들어가자 또 작동했어 됐어 왓더꽉 이 사람은 엔딩만 못만든다음에 유일하게 야 엔딩이 항상 왓더기이다 아니다 이 사람 회로 만들다가 지쳐가지고 밤 됐다. 아니 해로만 드는 것만 잘하지 그냥 그걸 못한다. 잘 만들었다. 잘 만든. 만들... 심심하면 원도해 보세요. 야. 아 근데 투는 좀 어려웠다. 저 마인크래프트 뭐. 뭐야, 계속 왜 DOTP 되는 거 같지? 맞다, DOTP 되는 거. 근데 덕구리 마인카트 뭐 어떻게 들어갔냐? 마인카트, 뭐야, 씨발. 야, 여기 뭐안 되냐? 아니, 그 시계 있고 마인카트 있는 거. 어, 아, 시계, 시계 있는데, 거기. 근데 자꾸 나, 다른 데로 TP되는데. 뭐 어디로 가서 깬 거냐? 아, 왜 TP되는 줄 알겠다. 여기 블럭 없어지는 이 부분 때문에 누가 들어갔나 보다, 여기. 그 마인 커트 그래. 나오는 구간 어떻게 꼈냐고 그 부분은 그 마인 커트 빙글빙글 도는 그구간 있다가 12번 편말 나오는데 나오면 음. 어 거기서 그냥 한바퀴 두바퀴 그냥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아. 생각 없이 돌다가 벽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시바 저게 뭐지 하고 들어갔다 음 아, 그 계속 부... 돌고 그랬다 그 부분 한번 가볼까 한두바퀴 빙글빙글 돌았더니 나왔다 어, 아 이거 해로 이해... 작동했다 <웃음> 이거 이 다음에 또 강제 TPI 이거. 응그서죽음면 된다 떨어져서 뒤지면서 강개 TP다 이건 떨어져서 죽어 떨어져서 죽어서 올라오면 왓더퍽이 나온다 와왓더 어, 어? 따라따 풍3 2 1 1 8 어? 아니 왓더퍽이 너무 혼하게 다 보여가지고 뭐, TV에, 아, 여기가 거긴가 보다. 야, 이건 모랜데? 아, 이중으로 돼 있구나. 금블럭이 아니야, 이거 모래블럭이었. 아, 나, 나 이거 스폰지줄 알았는데? <웃음> 멀리서 보니까 스폰지였거든. 나또 죽는다. 센토왜 <웃음> 죽어? 전 이제 누나 오기 전에, 오케이. 불러서, 예, 짐 싸고 갑니다. 네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 살다 살다나 생각도 그럴 것은... 못했던 독고한테 버스 타기 <웃음> <웃음> 왜 그럴 수 밍지 <웃음> 야 그렇지 난 버스 한... 난 독고한테 버스 타다가 지금 독구를 넘었다 이거 레벨이 <웃음> 독고한테 이번에 오와야 <웃음> 어? 또 그걸 진짜. 아! <웃음> 두번 작동한다. 누가 자꾸 위가 땜 파이어 한다. 누구야? <웃음> 두번 <야>. 작동한다. <웃음> 한번더 작동 시킬게. 아 <웃음> 아이 누가 자꾸 위가 땜 파이어 한다. 위가 땜 파이어 파이어 가땜 파이어. 이거 발사되면 오. 어디로 가는데? 여기로 온다 얘가. 저 철문 구역. 야. 디데이다 이게 나도. 바로. <웃음> 야 누가 또 한다 <웃음> 몇번 계속 작동한다 <웃음> 누구야 누가 위가 r 파이어였어 위가 땡파이어 r e 아또 시작하면은 또1 2이 권이 다친 음. 응 우와 이원원 원, 원은 해봤나 민규 원 짜증나던데 <웃음> 엄청 아, 원 원은 그거 그냥 아, 아예 머리쓰는거서 숫자맞추기라가지고 아독구가 싫어할만하다 난 싫다 아 맞다 독구 머리 복잡하게 쓰는거 개 싫어한다 근데 별로 안 어려운데 <웃음> 진짜 난 어렵다 어. 차라리 차라리 이 맵이 나은듯 이거 눈 빨로 라도 이거는 3은 이런데 머리가 약간, 약간 감각으로 하는게 많았다 이거 3은 이건데 외울게 많아가지고 어려운데 괜찮나 길 외우고 그래야 된다. 아, 길 외우는 거네. 길 괜찮다. 외우고 순서 외우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어렵다. 3. 플레이 시간도 이것보다 좀더 긴다. 그래서 위같대바이다난 빨리 한번 준비해놔야겠네. 모두 uh -huh. 다운로드는 아... 안 한다. 대파파파파한다 the... the... got... got... 그리고 <웃음> 이왕 커말 나온 겸에 응. c o m p a n y o f heroes. 에이, 그 말. Custom o 시간이 c o m p a n 어 o 즈 아, 잘못했다. <웃음> c u s 오 o m of h 뭐라고? 아. 컴 o 스오 o s e of. Post o 오브 더 스톰 붙여라디에 어우 좋은 생각. 아주 현명한. 커스텀 오브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투발러다 이 녀석 헌나스럽다 <웃음> <웃음> 이게 <야>. 뭐야 본종이다아 <웃음> <웃음> 중계기가 1.6.4에도 있었네 응. 5.2부터 <웃음> 있었다 5.2 망한 버전 아, 나 정확히는 맵 제작이 5.2부터 가능하고 비교기가 그때 있었면 음. 음. 아, 근데 그거 뭐지 책장 책장에 전류 흐르는 거는 비교적최근에 생겼던데 그거는. 음. 그거야 1. 책장 1. 생기고 나서니까. 1.12인가 그때 생기고 근데 아이템 액자도 이때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아이템 액자도 그럼 전류 흐르나? 테스트 해본다. 이 버전에서 안 누를 것 같은데? 위에, 뒤에 비교기 깔아놓고 어안 눌러 진짜? 아무튼 총알이 다음에 뭐냐? 음. 강의 좀해도 책상 강의는 별로 할거 없다 그거 뭐냐면 양쪽 페이지 차이로 그냥 하는 거다 그냥 강의는 별거 없다 그냥. 그냥 응용 응용만 할수 있으면 되지 어디보자 아이템 어. 해볼게 한번 응여는 음, 없다 아직 책장이랑 같이 업데이트 응, 했나 봐맞지안 되지 응그 어. 책장 그냥 강의할 거 없고 이거 뒤에 비교기를 따르면 왼쪽 페이지랑 오른쪽 페이지 수 비교해 주거든 그런 거 어. 같아. 어. 비교기다, 이거, 어쨌든. 나는, 나, 나, 나, 그 엘리베이터 강자보다 알았다. 음. 그래서 그걸로 만들었다, 이거, 바로. 야, 가쳤다 야. 이 버전에 할수 있는 게. 3, 3 스테이지, 이맵 3에는. 응. 끝자락에 갑자기 워터폭 같은 거안 나왔어.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어. 하는 건 봤는데, 난 기억이 안 나서. 하다가 갑자기 워터폭 때문에 확 깨가지고. 응? 응. 아, 근데 1, 2, 3 공통점이 있다. 엔딩이 별로다. 야 <웃음> 근데 맵은 잘 만들어서 하는 거지. 아, 그럼 드롭퍼도 들고 올까? 드로퍼 해볼까, 한번? 드로퍼 1, 2. 아, 드로퍼 하니까. 이거, 첫 번째 시즌 드로퍼, 그거 짜증나는데. 아, 그거. <웃음> 일7번째 퀴즈인가? 그거, 드로퍼 5번 해야 되는 맵 있다. 아, 나 드로퍼 다 깼, 다 깼었다, 그냥. 나 2를 안 깼다. 나왜 왓더뽁에 있냐? 그럼 2 같이 해볼까? 안한지게될 거거든. 응. 나 2, 8단계까지만 하고. 그 왜냐면 팔 단계 그가 그 갑옷 입인가 그거 거기서 계속 죽었어. 덮고 여기 와봐. 뭐야? 야, 또 시켰어 너. 너. <웃음> 야. 누가 나 이상한 시공창물 보냈다. 야, 여기 안 가고 싶어. 나나 덕구가 말한데 찾아갔다. 음. 그냥 단순하게 빵꾸가 따로 있었. 응. 음. 그냥 돌다 보니까 빵꾸 생기지. 돌다 보니까도 아니다. 그냥 있었나. 반대 방향으로 가면. 있... 음. 어나한 바퀴 돌았는데 근데 왜 없었지 나는. 아마 새로 시작해서 맵 잠겨서 걸. 러고 음. 그런가? 오. 야, 난 찐으로 간다 오케이 어, 키오사로 가나 뭐라고? 약 <웃음> 그런거 아니다 그러면 시공의 폭풍 안돼 아, 네. 그러면 뭐하러 가는데? 자러 간다 아 자면서 히오스 방송 보는거지 너 자면서 어떻게 히오스 방송을 독고는 볼수 있는데 난 가능하다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때문이지 <웃음> <웃음> 제 상상망으로 로드 투발로 하고 있다 제가 계속 이상한 데서 죽은 이유는 머릿속으로 로드투 발라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니까 약 덕구 지금 뭐하고 있냐 나? 몰라 아니야 여기 히오스 아니다 시공의 폭풍 약 요... 시공의 폭풍은 빠빠. 정말 체력 뭐하러 갈래? 어. 지공하러 간다고. 아니, 로드투 <웃음> 발러 한단다, 이거. 아니, 꿈속에서 와뭐 한다. <놀람> 꿈속에서 로드 투 발러 한대. 야, 워다. 로드 투 발러. 워. 히오스. 워할래? 컴퍼니 오브 히오로즈 워워 스톰 투 발러다. 엥, 워할래? 컴퍼니 오브 스톰 투 발러다. 워할래? 할래 아니요. 흐흐흐, 아니요. 워할래? 히오스 합시다. 아, 워할래? 히오스 합시다. 워할래? 아니 내 답은 뭐 항상 알래? 똑같다 히우스도 뭐 할래? 히우스 시공이다 뭐 할래? 컴퍼니 오브 뭐 히어로 컴퍼니 오브 <웃음> 히어로 자고 싶어 뭐 할래? 어난 히우스 알래 나 아, 오로 간다 봐 컴퍼니 오브 히어로 히어로 오브 더스터 오브 더 빠르러 석양진 나 도망가야겠다 안돼 뭔가 여기 계속 있어서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를 켜라할것 같다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그래서 도망가야지 안 돼요 하면 돼어 잠깐만 나왜 여기로 가는 거야 또왜왜 강제 또 왜, 왜 TP 당하는 거야 이거 어 뭐야 또 TP 당했어 뭐야 뭐야 안돼 점점 멀어진다 <웃음> 안돼아 <웃음> 이거 좀 어.. 어? 여기 있었나? 됐다 도망가는 거다 컴퍼니 오브 키오로 나는 안 한다 아니? 한다 시공의 부풍이 최고라는 말은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가? 시공의 부풍은 정말 최고야 <목소리> 어? 뭐야? <웃음> 찬산 <웃음> 와, 또, 뭐 있는데, 그, 거기네. 잠만 어, 거기로 거. 왔다고? 응. <웃음> 어, 잠깐만, 저 TV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난 가고 있는 거안보여뭐 보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하려고? 이 같은, 파이, 어? <웃음> 어디로 간 거야, 이거? 어, 이사한데 튄다, 이거. 할 때마다. 반향이 맨날 랜덤이다. We got the fire! We fire! BB New Korea 런치 더 디타티 디디디디디디디디디 딱! Fire! Fire! We got the fire! Fire에서 다시 들어가게 몰래 어우 oh, 그러고 싶다 지금 나는 어! Oh, 들어왔다 나 다시 파이 아이산됐습튄다 계속 그째는안 된다 이럴 순 없어 아니 너무 멀리 뛰잖아 위가 뜨 파이 아또 이산됐어 레스테리 빼리 와우 뭐야 왜 막아놨어 <웃음> 너는 안 된다 안 돼. 댁. 댁. <웃음> 나쁜 짓이야. 나임. 난왜 가는데. <웃음> <웃음> 같이 달라가나. 나임. 날아간다. 또 들어오게. 뭐야 이게. 이번에 너무 이상하게 튀었다. 날아가야. 오케이, 니니나뭐나뭐 찾으면 니난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안 해도 되는 거지. 아니? 당연히 해야 할거 아니. f i r 아니야겠다. 오늘 오늘 지는 날. 안녕? 나뭐플레임을 <웃음> <웃음> <난 원플링만> 했거든 <웃음> 또 할거든 <웃음> 어, 당연하지 안녕 <웃음> 어디 가또 파이어 하려고 하나? 당연하지 w 가 g o 이 the fire, the fire. <웃음> 아 이상한 듯 떨어진 난널 봤다 <웃음> <웃음> 찾아봐 아우 뭘 부수고 들어가고 있어 아 <웃음> 뭐하냐 니 여기 있어 파이어 이 같은 파이 도망가야겠다 오늘 v 리스 y s t 웃 a o 만 자야겠다 아니다 <웃음> 왜난널 봤다 파이 파이. f i 안녕 아니 <웃음> 도망가는 거다 <웃음> Fire <웃음> 도망가 <도망간다. 웃음> <웃음> 다 부수고 날아간다. <웃음> 어디를 도망갈 건지 모르겠지. <웃음> 위로 올라가고 있어. 이리 와, 이, 위로 올라가고. 난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반갑다. <웃음> <웃음> <웃음> 나, 보았다. 그 보았다. 공포 영화다.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로드 잡혔다. 로드트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어디까지 가? 떨어졌어. 됐다. 이제나못 찾겠지 끝났을 거라 생각했나 이제나못 찾겠지 <웃음> 뭐야 저 위신 어디야 와 <웃음> 뭐든지 <모아보던지. 웃음> 어떻게 간 거야 이거 어 살았다 와봐 찾아보자 안 보여 씨어 어떻게 보지 이거 <웃음> 집껌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었다 보이지라니까 찾았다고 할 수가 없어 <웃음> 빨리 찾아봐 TP하면 되지 아니다 더 좋은 방법 이 뭔데 어, 안되네 이게 왜네가안보이 <웃음> 이 위치는 못 찾겠지 절대 아 뭐야 왜이 위치에서 죽어 빠져나왔는데 <웃음> 못 찾는다 넌날아 이렇게 잘 버티고 있으니까 절대 못 찾겠다 여기는 와씨 야간 투시까지 처먹었다가 안 통한다 찾아보시오 나를 포기할래 찾는거 포기할래 아니 아직은 아니다 조금. 포기 안하면 오케이 5분 더 줄테니까 빨리 찾아봐봐 <웃음> 하고... 나 어디 있게? 어디에 있는데, 이씨 여기. 복도는 다 시꺼매가지고 알아볼 수. 밝기를 올려야 하나? 게임 밝기를. 밝기를 올려도 그게 그건. 시꺼운 부분은 그대로 시꺼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어딜 텐데 근데 니도 나안 보이지? 아니 네 보인다 어디 <웃음> 뭐 있는 건데? 한 번씩 니네 날아가는 거 보인다 아이씨 진짜 왜 나는 스페이스바가 제대로 안 먹혀 4분 남았다 이제 안 죽었는데 4분 남았는데 50분 더 줄까? 여긴데? tp하면 여기 나오는데? 그걸 잘쓴 거다 내가 어떻게잘 숨어있다 씨발 안 보이 아니 안 보이니까 찾을 수가 없어 <웃음> 보이야 찾는데 보이지도 않아 음. 어떻게 된게 왜냐면 나는 보이드에 있기 때문이다 야 보이드에 있어서 안 보이 안보이드나못 찾았지 아직도 네 모습 자체가 안 보인다 어디있게 네 여기 어디 있는데? 보면 아까 TP 위치를 봤을 때 근데 때려도 이펙트도 안나 매체 보이지도 않아 때리면 이펙트가 안 난다 나. 니 우리 분이 투명함 하셨냐? 왜하나거안 아, 보여 어떡해? 투명나 빨리 나를 찾아보시오 3분 2분 30초 정도 남았다 아 3분 30초 포기할래 분강 화살이 있으면 금방 찾았겠지 아 그것도 그것하고 맞는 거 이펙트도 안 나고 그릴 때 맞아도 이펙트 잘안나쪼글탕 있으면 된다 아니 애초에 tp위출 치 여기가 맞아 내가 서 있는 음. 난이 보인다 그렇겠지. 근데 난 니가 안 보인다고, 지금. <웃음> <웃음> 약간 표시 빨고, 약 던지고, 다 하고 있는데 안 보여, 이씨발. 어쩌라는 거야, 이거. 근데 이 구간 오면 화면이 약간 이상해진다. 아니면 TP에서 찾아봐봐. 아니, TP에서 찾은 거다, 지금. <웃음> 여기가 TP한 위치라니까. 응. <웃음> 음. 여기 어디 있는 게 맞는데. 이 이상 내려가면 뒤지거든 요 음. 마이너스 63이 이상으로 내려가면 뒤져 음. 근데 네가안이 보... 이상 내려가면 내가 뒤져서 못찾거든 나의. 음. 사람 모는 사람 모습은 그냥 포션을 쳐던져도 맞지도 않고 음. 이펙트도 안 나오고 되게 음. 된 거야 1분 남았는데 못찾겠지? 포기할래? 하고 싶진 않은데 딱히 포기를 <웃음> 포기를 하고 싶지않다 굳이 내가 포기를 해야겠네 웃기. 그리고 블록은 또 2미터로 안내려가지고 30분 남았 30초 남았다 20초 아 씨. <웃음> 아니, 근데, 보이지 않는다니까. TP를 해도 니가, 잠깐도 안 보여. 응. 음. 니네 바닥에 있는 거 맞나? 응. 그건 데안 보여지. 이거 버그 아니냐, 이중에다 <웃음> 와, 여기 레전드 자리다. 와, 투시퍼쇼 먹고, 양, 물약 던지면, 이 위치 찾으려고땡지랄 해도 보이지도 케이못 찾겠지. <웃음> 일단, 블록 좀 버린다. 일단, 5분은 <웃음> 다 지나갔디. 에이씨, 뭐 찾겠는데. 자동으로 실패인 거다. 이거 올라와 봐봐. 도대체 어디 박혀있는 건데? 죽어서 왔다. 니가 내 위치로 날아와 봐봐. 여긴, 여기 있었는데, 아까 TP로. 아 잠깐만 떨어졌다 실수로 와 같이 죽어 어, 찾겠지? 니네 찾았다 니네 뒤에 있다 야 도망간다 <웃음> 죽어서 도망간다 이놈 밑으로 내려가 <웃음> 도망간다 이놈 밀어 갔어 안녕 어디 있었게나 방금 아, 왜 새로실에 있니? 도망간다 <웃음> 어또 여기 였네 도망간다 <웃음> 뭐야 아, 도, 날아서 도망가야겠다 그게 토근할 거라고 생각함 뭐야 안 날아가? 어디 날아서 멈춰있다 나 지금 어디 있을까요 올라가지지도 않고 싶은 뭐야 아니 이 시꺼문데서 안 버그 아니야 이거 진짜 <웃음> 뭔데 이게 <웃음> <웃음> 뭐지? 이 63이 지진 마이너스 63 <웃음> <웃음> <웃음> 내, 내, 내가 내 어디 숨어있는지 찾는 거 포기할래 <웃음> 안되겠다 너는 강제 COH 에게 <웃음> 이제 coh다. 오케이. 아 이러면 평생 모르겠지. 내가 어디 숨어 있는. <웃음> <웃음> 앞으로 이렇게 숨어야겠다. 민규한테 말해줘야겠다. 미친 마지막으로. <웃음> 또 하면 은 그냥 마크 꺼버릴 거다. <웃음> 버그로 플레이해서 이기라고 생각한다. <웃음> 버그 아니다 저거. 나저 정도 미치면 보이지도 않는. 저게 아 저게 버그지죠 보이는 게버그니그든 보이지도 <웃음> 않는다 보이듯다 잘레줬네이요까지는 있어봤나 요까지 마이너스 63. 6 3까지인다나 어디 숨어 있었는지 아나. 좌표축에 보니까 y 마이너스 2 1 0에 숨어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못 찾지. 어떻게 숨었게. 어떻게 내려갔냐고. <웃음> 아로스트 하고 싶다 왠지 그건 망게임이잖아 왜? 러스트 망게임이라는데 왜망게임인 망했대 그냥 게임 제, 중국인들 그거 판치고 하면 망한 거지 그냥 게임 아... 애들 다 그래서 로스트 사지 말란다 <웃음> 우리끼리 하면 되는 거 아이가? 서버도 열수 있는 거 근데 중국인들이 오면 너무 재미가 없어진다, 게임. 나, 근데, 나 그래서 안 샀거든. 살라 하다가.